여기서부터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경비구역 JSA에서는 서로 다른 군가소리가 아침을 깨운다 한 지붕 아래 한국군과 미군이 공존하는 한미연합부대이기 때문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인원들은 대한민국 일본 국도 끝 jsa로 가는 차에 몸을 실는다 jsa 경비대대 대원이 되기 위선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가 있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서의 엄숙한 결의 대회가 그것이다 나는 가장 빈강한 지역에 위치한 신병들은 이곳에서 분단의 현실을 마주하고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진다 국가안보수의 국가 결연을 다음과 같이 결연한다 거의 두달 만에 신병이라 소대원들도 기다림 반, 호기심 반으로 맞는다. JSA 대원들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코던보원래 춘추복이랑 같이 해야 하는데. 2. 예. 선글라스 낄 때도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 예, 여 있습니다. 처음 이 부분은 코던복이 신병들은 아직 어색하기만 하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에요. 누구랑 잘 본거에요. 각을 반드시 세워 다리는 코돈복은 JSA 대원들의 자존심이라 할수 있다. 최고의 군기가 아, 일단 아, 각 잡혀있는 모습이 모습은... 북한군한테도 보여줄 때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리고 있습니다. 복장에 신경쓰는 것은 한잠에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기 위해서다. 전투화를 다 닦았을 때 음. 이제 위에서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숫자를 했을 때몇 개를 펼쳤는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이제 합격입니다. 딱, 딱, 딱. 어, 했지? 예. 좀... 생활관에선 선임병이 예. 예. 곧합문점에 좀... 근무 투입을 앞둔 신병들의 아, 자세를 봐주고 있다. 어, 어깨는 어. 어. 통을 당기고 누운 사람. 예. 자, 왜 팔을 왜 이상하게도 왜 팔을 이렇게 했을까? 굳이 이렇게도 해 되는데? 예. 왜 이렇게 했을까? 상황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 가장 신속하게 대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JS의 신경들은 임모 투입을 위해 한두 달간의 집중 훈련에 들어갔다. 이후 담장 양쪽 끝을 보시면 작은 방두 개가 설치되어 있대. 철 정신교육은 물론 각종 임무에 관한 훈련을 완벽히 마치고서야 첫 근무에 투입된다. 훈련을 통해 다져진 멋진 몸매를 마음껏 자랑하고 있다. <웃음> 비공이라고할것같습니 저희는 퍼포먼스로 승부할 겁니다. <웃음> 자 그럼 지금부터 과감하게 우통을 벗어제키질 우리 JSA 전사 한명한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웃음> JSA 대원들의 멋진 몸매는 모두 혹독한 훈련을 통해 다져진 것이다. 365일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하는 JSA 대원들에게 이런 대회는 긴장을 풀고 건강한 정신을 갖게 하는 일종의 활력소다 JSA 경비대대에 좀처럼 볼수 없었던 손님들이 찾아든 모두 JSA에 근무하는 군인의 가족들이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명절 같은 특별한 날이 되면 자연스레 서로 어우러져 침묵을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주니어로즈입니다 아, 거기. This is my way. 미군 대대장인 로즈 중령의 아내는 한국인이다. 그래서일까 로즈 중령은 한국 군들과 유난히 친밀하다. 그 여기서 이제 미 대대장님께서 영어선생님이십니다 요즘에 영어 수업에 자주 참석을 잘 안한다 그렇게 이제 농담으고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j s 의 경비대대, 하한지휘휘은은늘족처처럼까이지지다다 한미 한미군이 쉽게 화합할 수 있었던 데 n 지휘관들의 역할이 okay? o w 한국군과 미군은 함께 다양한 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언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JSA 모든 훈련은 실전처럼 진행된다 한미연합 긴급 공중후성 훈련 응급환자 발생 시 제한적인 용로가 아닌 헬기를 사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생명을 구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지만 남북 한 모두 긴장이 흐를 수밖에 없다 근접건물 전투사격 훈련은 건물에서의 교전 상황에 대체는 훈련이다. JSA 대원들은 모두 최고의 명사수다. 한의 탄한 사용량만 전육군의 90%에 달한다. 어둠을 틈타 쉽게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시간. 지금 여기가 북한 조사 거리가 얼마나 되죠? 한6 0 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게 손짓, 발짓, 일곱의 도적이 모두 감시되고 있습니다. 어둠 속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은 항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JSA 밤은 낮보다 더 예민해진다. 우리를 관측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주 경계도 철저히 하면서 순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o m 은 여기서 중단을 하겠습니다. r 문점 변학단을 실은 버스다. j s a 규칙 f o r 하 we go inside the base, I need to check your identity. y o g i s j 첫 임무 수행에 나선 신병들이 포던 근무에 투입되기 위해 마지막 점검 중이다 1970년대 초만 해도 남북이 자유로이 오가며 공동으로 경비했던 판문점 이곳에 남북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 붕괴선이 생긴 것은 도끼만행 사건 직후다 판문점에서 군사붕괴선을 넘어 북측 땅을 밟을 수 있는 곳은 회담장이 유일하다. i s a 를 찾는 견학단은 연간 16만 명. 지금껏단체견학단을 수용해 온 이유는 냉전의 현실을 보여주는 산 교육장이기 때문이다. 분단 반세기가 흘렀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냉전의 현장 아무리 가깝게 마주 서 있어도 절대 침묵을 지켜야 하는 남과 북 사이에는 콘크리트 군사분계선보다 훨씬 높은 이념의 장벽이 서 있다